자 우리가 이렇게 어, 꽃잎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 너무 같은 그런 구문이 반복되고 있으면 볼수 있어요 어,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여러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총 개수로 보면 여섯 개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이렇게 긴 어, 블럭을 줄여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반복되는 거는 나머지는 버려주시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되니까 어...풀어보면 네...몇 번 반복하세요. 이걸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섯 번을 넣으면 되겠고요. 실제로 됐는지 보겠습니다. 네...됐죠. 자...이렇게 어, 해주면 우리가 쉽게 알아보기도 쉽고 어, 조금 더 예, 음, 알아보기도 쉽고 또 이제 우리가 고치기도 나중에 수정하기도 쉬운 코딩이 될수 있습니다. 네, 반복되는 부분은 이렇게 반복문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효과를 집어넣어야겠어요. 효과는 어, 효과를 여러분들이 해보겠습니다. 효과는 네. 어, 네, 조금씩 바꿔가는 이걸 써보겠습니다. 점점 밝아져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처음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근접해서 네, 되었죠? 자, 이렇게 어, 해보실 수 있구요 또더 바꿀 거 있으면 여기 이런 것들, 트랜스퍼, 요 투명도 같은 것도 이렇게 바꿔서 또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꽃잎 만들기를 여러 분 해보았습니다 이외, 이외에도 다양한 여러분들이 변화를 주고 효과를 주면 또 완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